올해 대구에서 진행된 무순이 청약 13건 중 7건은 미달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구 북구 칠성동 대구역자이 더스타는 9일 196가구 무순이 청약에 39명이 지원의 0.2대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구를 모집한 113.2A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평수에서 미달이 났다. 이 단지는 지난달 5일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도 6개 공급 유형 중 3개 유형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11일 무순이 청약을 진행한 수성구 수성해모로 하이인 역시 5가구 모집의 세건이 접수되는데 그쳤다. 지난해 4월 분양 이후 세차례 무순이 청약을 진행했지만 모두 미달을 기록하고 있다. 무순이 청약은 본청약에서 미달되거나 미계약 물량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청약 동장이 필요없어 본청약에 비해 문턱이 대폭 낮지만 대구아파트 공급 과잉이 계속되면서 줍줍에서도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할 114에 따르면 올해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840가구로 지난해 1만 7204가구보다 21.1% 늘어났다. 내년에는 3만 4,345가구로 더 증가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국내 인구 이동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대구 인구 순유출 전출자 전입자은 2만 명이 넘을 정도로 정도로 공급 대비 수요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 구도심의 정비사업지가 다수 운영되는 등 대구에서 주택 공급이 많은 상황이다. 며, 상대적으로 수요는 부족해 일반 공급 미분양에 이은 무순이 청약 미달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 진단했다.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6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입주 물량의 영향이 계속된 탓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2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3월에 비해 0.63%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20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대구의 주택정암 매매가격도 3월에 비해 0.41% 떨어졌다. 5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주택 전세가격 또한 신규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전달 대비 0.058%나 떨어지는 등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반면, 경북의 주택매매가격은 전달에 비해 0.15%,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상승했다. 4월 전국주택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6% 올랐고,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을 이루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이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정전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취득세가 8%까지 중과됐는데 처분기한이 1년 더 늘어나는 것이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는 물론 실수요자인 일시적 2주택자까지 과도하게 규제해온 이전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 전부는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여건이 완화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 조치도 정상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며 현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현재 1주택자는 집값의 1에서 3% 2주택자는 최대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3주택자 이상부터는 세율이 최대 12%에 달한다 종전에는 4주택자 이상만 4% 단일세율을 적용했는데 주택수요 억제를 위해 2020년 7월 2주택자부터 취득세율을 대폭 올린 것이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 취득세율을 우선 적용한 뒤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강화된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정부가 2년 만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건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와도 괴를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인 지난 9일 일시적 이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했다. 최근 주택거래 급감으로 종전주택이 1년 내에 팔리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양도세 비과세 완화가 적용되는 이달 11일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는 5월 11일 기준으로 기존 주택 처분기한 1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향후 개정될 시행령 발효 전에 1년이 도래해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는 일시적 2주택자가 없도록 처분기한 연장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어 보유주택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누진과세도 전반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주택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에서 세금을 줄여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